답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개성입니다. 연세 번째, 아마 같이 공유하는 개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가섭 존자의 개성입니다. 법보의 볼래의 보 무보 무비보 아하하호 호이 복중인 거네 유보 유비보 빌소냐나 오호 호 아미타 내용은 무지무명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지무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사립불 전자가 분명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개성을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법법, 본래법, 무법, 무비법 하어 일법 중 유법 유비법이라 법법 본래법 본래법 법이라는 법의 본래법엔 무법 무비법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에, 하어 일법 중에 어찌하여 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유법, 유비법이 있을 것이냐 법이 있고 또 법이 없음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법 안에 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에 여러분들은 시, 비, 양, 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상 이치가 있다, 없다가 얘기할 수 없는 어 그러한 에, 진리를 드러낸 개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에, 우선 이 부처님 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어,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내지 1200제대 아란 뭐 이렇게인지 에, 그 여러분들 예경 가운데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대표적인 부처님 제자가 10대 제자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이 10대 제자 중에 그 중에서 또 추술이면 은 대표적인 제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섭존자, 상수 제자 이렇게 얘기하죠 가섭존자나 또 안한존자, 다문제일인 안한존자나 또 누가 있을까요? 어, 사립을 못건년 어,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아니 십대 제자 중에 굳이 추스린다면 이제 그 중에 그쪽 굳이 또추스린다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에 여러분들이 거명되는 가운데 후대에 열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십대 제자가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은 부처님 당시서부터 너희들은 십대 제자다 이렇게 이제 무슨 에 이렇게. 그, 칭호를 내리거나, 이렇게 열 명을 뽑았거나, 미스코리아 뽑듯이, 뭐, 이렇게 이제 뽑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 경전 가운데에, 이제 대표적인 제자들, 그, 비중 있는 제자들을 열 분을 이제 거명한 것인데, 그래서 10대 제자라는 얘기는 후대에 붙여진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제자가 있는데, 가섭 안한, 그 다음에 사립을 못 건년, 뭐, 요 정도 수보리? 이 정도가 이제 또 대표적인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그 10대 제자 중에서 이제, 음, 면면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은, 문을 뒤에 닫으세요. 저 마지막에 뒤에 문을 닫으세요. 면면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은, 이제 서가모지 부처님을 모실 때 양쪽 좌우보처로 모셔지는 그 존자 0대 제자 중에 존자가 있는데 아난과 가섭이지요. 그데 그러니까 이제 가섭, 아난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그 가섭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종단의 대표로서 종단을 이끈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섭이 종단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섭 존자가 가장 상수 제자로서 부처님의 소위 총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부처님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말 아끼던 제자를 꼭 추스린다고 한다면은, 에 그, 사립을 하고 못건연이에요 근데 사립을 못건연이 불행스럽게도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거든요.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권용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열반에 들으니까 나머지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띌수 있는 제자를 뽑다 보니 이제 가섭이 상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가섭은 어떤 부위냐? 투타제일이지요 부처님 제자를 쭉 보면 낱낱이 몇 면이 한분 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여러분들이 신랑을 데리고 살때 신랑이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잘 그렇게 평상시에는 잘안 다가오고 왜냐하면 장점은 자극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단점은 자극이 돼요. 어 그러니까 그 장점의 비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거슬리고 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면 아유 이 단점만 고치면은 우리 신랑이 굉장히 그 온전한, 완전한 100점짜리 신랑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어, 천하에 없어요. 역사 이래로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장점과 단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색은 즉 공유, 공은 즉색이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일테면 꼭 단점만 있어야 된, 아니,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색과 공은 같이 가는 거야. 생사는 같이 가는 거야. 어. 또, 뭡니까? 그, 이루어짐과 흩어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도 단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어떻게 성질이 급한지, 그냥. 저는 제 스스로를 알아. 응, 성질이 막잘 같이 급해요.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소위 이제 평균이라고 보면은 그 평균이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빠르니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지 일반적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중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느리게 느껴지는 거야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신자, 우리 신자들이나 우리 신자 우리 스님들이 다 나한테 당하는 거야 내 기준은 막 그냥 빨리 해야 돼요 동시에 두개세 개를 같이 해야 돼 그런데 모든 스님들은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스님 같은 사람은 없다 동시에 두개세 개를 같이 해결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잘 알아. 그러니까 제가 성질이 급하더라도, 어, 저의 문제를 보고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은 우리 신랑이 단점만 보완하면 정말 완벽한 신랑이 되겠다고 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중생이 전부 그 착각 속에 무지무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부처님 10대 제자를 몇 면이 보면 은 가섭존자 두타제일이에요 어? 그 다음에 안한존자 다문제일이에요 또 사리불존자 지제일이에요 신통제일, 목련 존재예요. 또 뭐가 있어요? 뭐, 미랭제일, 그, 누굽니까, 라울라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앞에 그 제자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가섭 존재가 두타제일에다가 무슨 뭐 해공제일에다가 미랭제일에다가 뭐 지게제일에다가 뭐 이렇게 다 붙진 않잖아요. 이게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또 다르게 이것을 잘하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성을 끌어내는 것 이게 중생이자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생은 왜 중생이냐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단점이 있다고 라 하는 이 단점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의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중생이고 부처는 뭐냐면 모자랑과 모자람과 넘침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 자기 중심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부처인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중생적 부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 기는 뭐가 되겠어 응?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 이제 낱낱이 0대 제자 중에 특징들이 다 다른데 두타제일 가섭하는데 두타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그 그 승려가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 원칙주의 그러니까 그 바늘 바늘도 안 들어갈 만한 어? 이런 그 철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계율에 어, 철저하고 소욕지족에 철저하고 뭐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우리 저기 현공스님 새로 오신 현공스님은 계율을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실제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류를 안 드시는 그런 철저하게 계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저는 날라리야 날라리 저는 그냥 날라리야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우리 현공 스님한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런 것이고 또그 다른 스님들이 저 보면 또 훌륭하십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어 그런 것이지 노느냐 지금 시대가 오느 시대고 지금 에, 예를 든다면 동북아의 현실 안에서 우리 철저하게 육식을 금한다는 것이 그 사실은 이 상황 조건에서 맞느냐라고 따지고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신념의 문제니까. 아, 나는 지은 개차하는 것이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고 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가치가 있는 것이 각자 가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은현공스님은 가섭이야 응? 저 같은 사람은 날라리니까 뭐뭘 어디다 붙여야 되나 무슨 설법제, 짚은 녀설법제 이고 설법제 그건 아니고 어쨌든간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섭존재는 원칙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섭과 항상 대비되는 분이 아난이에요. 그래서 아난은 부처님을 긴 시간 동안 모셨잖아요. 그래서 아난과 가섭이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지면 양쪽에 협시로 모셔지죠. 예이그 일화를 보면은 가속존자와 안한존자의 성격을 대충 읽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스님들이 닭발을 해오잖아요. 그 닭발을 해오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한존자의 그 닭발에는 기름진 음식이 수북하고 가속존자의 닭발에는 아주 거친 음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의아하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안한 너는 그 바루그릇에 기름진 음식만 있고 어찌하여 가서 너는 바루그릇에 거친 음식만 있느냐 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하니 부처님 저는 탁발을 나가면 가난한 집을 거쳐서 부잣집만 갑니다 이유는 가난한 집에 가서 탁발하려면 미안합니다 음, 그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다까지 가가지고 얻어 먹으려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집에만 가서 얻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비도는 왜 그러냐? 저는 거꾸로 그 가난한 집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죽 전생에 복을 안 지었으면은 이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생에라도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은 어려운 가운데 짓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일를테면 핸드백구가 100개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짐 정리하는데 그몇개안 아, 들고 다니는 거 그거 갖다가 그 버릴 거 누구한테 주고 이것이 복이 되진 않아요. 큰 복이 되진 않아. 근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는 거 이것은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불교는 항상 동기, 마음이 어땠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매들고 자주 때리는데 미워서 아니 요즘은 그렇더라, 미워서 때리는 사람 있더라, 뉴스 보니까 그런 사람 빼놓고 미워서 때리지 않잖아요. 그 동기 마음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불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빼놓으면 심의무법이라 마음 빼놓면 으이문 닫으세요, 얼른. 어. 그러세요, 고마워요. 어. 심의무법이라 마음밖에 없다라고 해서 마음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 일태면 그런 겁니다. 에? 그래서, 에, 그, 참, 다시 돌, 돌이키면, 그, 가난한 가운데에, 그 음식을, 이렇게, 에, 그, 저기, 주는, 받는 것이, 이제, 불편해가지고, 안 하는, 그냥, 패스하고, 가섭은, 오직이나, 오직이나 전생에 복을 못 지었으면 이 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생에라도 복을 지어야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 알지만 그것을 논아서 복을 지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만 가난한 집만 골라가지고 얻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이 거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우리 거사님 어느 쪽으로? 일본 부잣집 어, 여기는? 어디 어디 다른 사람? 어? 건너, 한 번씩 건너뛰어? 어. 오늘은 부잣집 내일은 가난한 집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해야 돼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에, 분별 이게 중요한 게 분별입니다 분별해가지고 건너뛰고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차제거리란 말이 나와요 차례차례 걸식한다 차제거리 건강에 그안 읽었구만. 차례차례. 네. 한 집도 어떤 이유가 되 빼지 말고, 차례차례 에 이제 그 탁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분별이에요, 분별. 그 뒤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가려면 얼른 나가셔요. 응? 괜찮아요. 얼른 나가셔. 그래, 그래. 오늘 베트남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베트남 분들이 우리 절 법회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한 사람 왔다가 앉으면 또 다음 사람 또앉고좀 있다가 이제 미리 앉았던 사람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집중해서 부처님 말씀은 이게 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논점을 흐릴 수있어가지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희들이 탁발하는데 중요한 걸간과하고 있다. 뭐냐면, 분별이다, 분별. 부자든, 가난하든, 흑이든베이건 응? 에, 어느, 뭐, 뭐 경상도건, 전라도건, 중생의 모두 이 분별 때문에 친소가 생기는 것이고, 자기중심화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랬던 분별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이 얘기야. 그러니까 부자도 중생이고, 가난한 사람도 중생이고, 부자도 복을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복을 줘야 되고, 부자도 깨쳐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깨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부자니, 가난히 나눠가지고, 나는 부자면 구제하겠다. 나는 가난한 사람만 구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벌써 분별이 되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부처님 아주 틀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차제거리. 다음부터는 거르지 말고 해라. 어, 그리고 딱 일곱 집만 해라. 일곱 집 넘어가면 너희들이 수행을 안한 것이다. 수행을 안 하니 엊그저께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초파일 얘기를 하는데, 초파일 날에 등이 무슨 250개가 달렸대요. 그리고 아~ 되면은 신자가 한 50명 왔대요. 그러면서 그냥 응~ 신자도 없고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어야 될 곳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인과입니다. 인과, 인과예요. 스님들이 잘 살았으면은, 왜 신자가 안 옵니까? 어? 스님들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포교도 열심히 하고, 중생을 같이 하고, 어?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왜 신자가 안 오냐고. 오지 말라. 왜또 오지 말라도 기어서 기어서 올거 아니냐. 다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자 오기만 바라고, 돈 들어오기만 바라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응. 한국불교가 이 지경에 와있는데, 응, 입으로만 포교하고, 행동으로는 포교하지 않고, 입으로만 보살 얘기하고, 중생제도 얘기하고, 스스로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니냐. 신자를 탓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뭔 얘기냐면은, 일곱 집 가가지고 탁발하는데, 일곱 집을 거치면서도 공양을 못 받으면은, 그것은 네가 수행을 안한 것이다.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 얘기예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차제거리에 일곱 집을 넘어서지 말고 딱 일곱 집만 가가지고 닭발을 해와라 이런 것인데 가섭의 성격이 잘 드러나죠. 가섭은 어쨌든 그 의미도 있지만 승려로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죄스러운 거야. 가섭은 이해되세요? 어 저렇게 저기 에그 먹을 것이 없어서 어, 하루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운,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지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척박한 음식만 드셨던 것이고, 그래서 두 타제 일이예요 옷도 다 떨어진 것만 입고, 가섭이 그랬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일이 일발로 이렇게 사신 분이신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가섭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리불존자는 뭐죠? 수식어가 지혜 제일이죠. 지혜 제일 사리불이니까 우리가 지혜 하면은 지혜의 정수라고 하는 반야신경이 있어요. 반야신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면 거기에 나오는 그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아이. 나오잖아. 어? 사리불 안 나와? 마하반야 안 나오나? 나올 텐데. 안 나오나? 다받자식시 맨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응. 음. 그래. 어쨌든 어제 사리불이 헷갈린다. 헷갈려. 금강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수보리죠. 해공제일이라서 그래요. 금강경은 공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리불은 지혜제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네. 스님도 틀릴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머리가 많이 아파. 이 공부 저 공부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 보면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헛소리가 나올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법문 들어도 스님 말은 다 옳은가 보다 해서 들어서 그렇지. 가끔 보면 내가 다시 들어보면요, 저건 헛소리인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응. 그런데 어쨌든 사리불이 사리불은 지혜지혜입니다. 그 사리불이 여기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무명무지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일체중생이 전부 무명무지 때문에 장애가 있고 장애를 지키자에 업을 짓는 것이고 무명무지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지혜가 없어서 어, 업을 짓는 것이고 그 업에 의해서 장애가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명부지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 하려고 하다 보니 앞에서 서론이 길었어요 몇 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무명이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바르게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에 대하여 있는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에 대해서 있는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은 지나간 역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가 지어서 받는 미래에 대해서 어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것에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아직까지 식민지배의 대상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다. 너희들은 별수 없는 우리의 지배를 받은 나라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 보는 거예요, 깔 보는 거. 거기에서 한치, 자존심은 있고, 응. 현실은 인정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고 뜯고, 맛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은 현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대국이 됐고 어쨌든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 어, G7국가 외에 대한민국을 초대한다고 라 하는 것은 세계 강대국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우리가 어, 명확히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미국놈, 미국놈 미국 것은 똥도 달달하고 했던 미국 사대주의 맹신주의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냥 아 대한민국의 그 진보 보수의 대립 가운데에 왜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오냐고 미친 거 아니오, 미친 거 아니오. 그기저은 뭐냐면 과거의 시각으로만 지금 바라보니까 그래. 미국은 미국은 우리를 살리는 나라. 어,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나라 이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국을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의 연연해서 미국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에 그냥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하염없이 추앙하고 따르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그, 맹신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뭐가 얼마나 우리가 이뻐가지고, 응,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그러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자국 이익에 우선하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야. 응, 그런 것이지. 맹목적으로 따를 이유는 하나도 없어. 음, 무슨, 뭐, 미국이, 모르겠네, 모르겠네, 나 정도의 외모로 이렇게, 대표, 대한민국 대표된 외모로 이렇게 딱 드러나면 트럼프가 에, 참 대한민국 사람은 외모가 저렇게 뛰어나고 지적으로 수승하고나 하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럴 일은 만무하잖아. 어, 성격책 들고 나온 사람이. 만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우리나라 일체 중세기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그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바라보니까 현재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진보와 보수 이제 보수도 없어 우리나라는 수구지 수구 세력은 독재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잖아요. 그리고 진보 세력은 독재 정권하에서 독재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착취되면서, 어 노동력이 착취되면서 경제가 성장했고, 그 성장의 열매는 몇몇 가진 사람들만이 소위 몇 프로의 가진 사람들만 열매를 거두고 그들만 호의호식하고 지금도 노동자들은 이 나라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음에도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둘다다 다 전부 과거의 시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과거의 시점에서만 바라보면은 진보가 됐든 모수가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현재가 보이지 않는 거야. 현재가. 현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아는 스님이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스님을 정말 싫어해요. 내 아는 스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웃음> 여러분도 다 아는 스님이요. 근데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스님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평생에 스님 집단에서 살면서 에, 스님들이 수행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열하잖아요. 아 생각해봐. 치열해. 가만히 있어도 치열해요.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터져요. 왜 그러냐면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그래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성욕이란거의 싸움, 외로움이란거의 싸움, 계율이란거의 싸움 응. 전부 이런 번뇌와의 싸움 안에서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유연성이 좀 부족해져요 스스로가 힘들면 은 수용 수용하는 마음 자비한 마음이 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들한테 많이 치였어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치고 살았어요 내 역사 얘기를 하면 열두 권한 질도 모자라 어. 매치고만 살았어 어.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요 그런데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보면 어떤 우리를 범하냐면 은 스님들 중에서는 자비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자비하고 훌륭하고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두 싸잡아서 배타적으로 돼 네. 그럼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뭔 얘기 아시겠죠? 중생이 전부 이렇다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라는 거 무지 무명 그것 때문에 중생이 찢어붓고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 일으키고 전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부부 간의 전쟁, 부모 자식 간의 전쟁, 어, 남북 간의 전쟁, 뭐 이런 거이 전부 이렇게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원인은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를 모르고, 어,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 사회의식.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천안통이에요.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과거를 알아야 되고, 미래를 알아야 되고, 어, 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바르게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탱자탱자 하고 죽이고 이렇게 살고 무슨 인과가 어딨냐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재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지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무지부명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제자들에 대해서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지부명이다. 이건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해한다.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다수의 불자들이 다 여기 이것에 해당될 거예요. 이부지 분명에 해당될 거예요. 대다수 불자들이. 뭔 얘기냐면은, 스님들을 바라보는데 스님을 그, 저기, 뭐, 점쟁이나 사주쟁이나 무당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어디 사주집에 가서 뭘 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 절신자들이 야 사주집보다는 그래도 우리 스님이 좀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냐 이양이면 우리 스님한테 가서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우리 절 신자들은 그래도 수승한 근기가 되니까네 그것을 멀리하지만은 보통의 불교 신자들은 어느 절 스님이 잘 보냐에 따라서 신자가 많고 안 많고 영업하고 영업하지 않고가 결정이 나는 거야. 이게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 스님을 점쟁이나 무당 정도의 레벨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분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완전히 달라. 역사 안에서 불교가 스님네들이 시간도 많고 공부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네 주류 학문 유행한 학문들을 섭수하다 보니까 지역이 유행하면 지역도 받아들이고 기타 등등 유교도 받아들이고 일테면은 선진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 안에서 지역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사주보고 이런 게 스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출가한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어, 무당이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내가 어디로 봐서 무당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집안 망신이라고 네가 응?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무당이 데려가냐 이랬다니까 무당과 스님을 혼돈했던 거야 그분은 그런데다가 우리 할머님는 옛날 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은 우리 그 작은아버님이 어느 날 제가 출가를 해가지고 동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우연하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그 절에 들어가서 대학교 다니면 뭐 배우니에 그래서 제가 마땅히 꼭 집어서 공돌이를 배운다는 무슨 연기를 배운, 유식을 배운다는 무슨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배웁니다. 그 맞거든요. 그렇지. 응. 사주를 배우지 그런 거 <웃음> 철학관 그래가지고 자기 사주를 막 적으면서 받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불법이었던 것인지 모르고 스님들이 무엇을 하는 아,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인이라고 하면서 불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 결과적으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안바안 안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박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만 계속 지으니까 무지 바탕으로 이걸 모르는 게 무지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한 얘기? 사리불이 한 얘기. 사리불 사리불 지혜지일 사리불이 어, 중생들이 뭐 때문에 장애가 있고. 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가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무지의 정의가 무엇이냐 불법성 산보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어쨌든 그렇고요 세 번째 무명이란 중생의 현실에 대해서 여실한 파악과 그 현실을 초래한 원인의 분석 그리고 현실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제시된 대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생 현실을 여실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크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안 되는 원인이, 그냥, 일테면은, 어, 안 되는 원인이 뭐라 그럴까? 어, 무슨 뭐, 어? 나는 돈복이 없어서 안 된다는 둥. 어, 조상이 무슨 뭐, 가로막아서안 된다는 둥. 귀신이 무슨 뭐 해서 안 된다는 둥. 또 무슨 뭐, 어? 자기는, 자기는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사람들 입맛이 이상해져서 뭐 그렇다는 둥. 응? 어? 뭐, 그런 거예요. 본인 입에 맛있으면 본인만 먹어야지. 장사를 왜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낱낱이 장사가 안 되는 집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장사가 안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그러잖아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 아, 이거 이 집은 안 되겠구나 하잖아요. 먹어보면 말로는 맛있네요. 아유 맛있어요. <웃음> 이렇게 하면서 돈 내고 나오자마자 야 다시 올때못 된다. 야 이거. 응.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은 계속 맛있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아 친구가 왔는데 맛있다고 그러고 물어보면 맛있다고 그러지 맛없다고 면전에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처음 갔어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본인한테서 찾거나 객관적 상황에서 찾아야 되는데, 전부 미련한 곰탱이들이 전부 자기는 쏙 빼놓고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생각, 자기만 쏙 빼놓고 밖에서만 찾는다고 하는데, 삶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기잖아, 자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위해서, 자기가 결정한 거지. 자기를 쏙 빼놓고,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 탓만 하는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의 현실에 대해서 여실히 파악하고 현실에 대한 원인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지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행위하고 바라보고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고통이 예, 끊일 날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나이 얘기만 하고 사실 이 얘기 하려고 랬는데 너무 기게간 거예요 저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번째, 무명이란, 잘 들어봐요 무명이란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부처님 모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그곳의 연장선상인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지 도덕적 판단과 무관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선도 악도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한다 이것이 무지다 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건 선한 행위 악한 행위 그 다음에 선도 악도 아닌 무기 행위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세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착하게 살라잉? 착하게 살라잉? 그럼 착하게 살죠. 그런데 무엇이 착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말 어려워요.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든다면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지금 탈북 단체에서 이제 찌라시를 북한에 보내잖아 1달러씩 집어넣고 보내잖아요. 그 내용은, 에,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는 독재 체제가 무너져야 될 것이고 남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탈북하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잖아 그 내용은 그래 안 그래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배고픔 독재 억압안에서 고통받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탈북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반란 일어나게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이야 이건 선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북한이 우리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교란시키고 또 남북평화협정을 맺어놓고도 이짓거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남한 처놈들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집단을 믿을 수가 없어 앞으로 전쟁밖에 없어 라고 하면 은그 보낸 행위가 선의의 악이야 또 그렇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탈북자 가족들을 전부 속아내가지고 공개체험을 한다면 선의의 악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 인생은 주님만 믿으면 선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주님만 믿으면 선이면은 신천지인지 헌천지인지 거기는 다 선해야 되는데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어? 나는 거기서 신통, 정말로, 정말 내가 자괴감을 느꼈는데 이만이 이빨도 쏙 빠져가지고 옹알옹알옹알 하면서 그러죠? 어? 그러죠? 어? 그러는데도 전체 그 몇십만 명이 막이렇게 자기 삶을 다 맞추고 그러는데 나는 틀린 얘기 이만큼도 안하고 아까 이제 수보인지 이제 사립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돼안 <웃음>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돼안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니 이 사람보다도 나는 못한 것 같아 내가 그거 보고 참놀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봐요 그들이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이야 아니잖아요 그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만 짓고 살고 그 업이라는 것은 자기 재앙으로 다가오고 집단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리으로이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환경단체의 상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는 핵연료 그 핵발전소 없애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줄여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거야 그럼 화석연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환경에 제약이 돼요 핵은 지진 한번 났다 하면 은 전체 몇십만몇백만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화석연료 없애야 되고 그핵 핵발전소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코로나 19에 코로나 19에 처음에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차단했다가 코로나 19가 정식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열어. 왜 그래요? 경제 때문에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난민이 필리핀이 베트남인이 태국인이 전부 대모하는 게, 미국도 마치 대모하는 게, 굶어주거나 병들어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차라리 내가 병 걸리고 죽을게. 개방해. 경제 개방. 이거 대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참, 복만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걸 방어를 잘해서 그렇지, 인도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니오. 사람이. 그냥, 그냥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지금 현상이, 전 세계. 어.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경제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수의 생명이 희생돼도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러면, 봐요. 우리가 지금 해결, 해결 발전소도 없애야 되고, 화석, 저,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도 없애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떻게 해? 손가락 빨고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내가 마무리 질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응? 어? 발전소 계속 쳐요? 어떻게 해야 돼? 지진, 이 나가지고 핵, 발전소가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지금 막 쳐가지고, 어, 그냥 뭐, 에너지 싸게 쓰고 좀 호요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어? 지진 나면 다 무너지는 지진대에 있으니까, 핵발전소는 없애고,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렵죠?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참, 중생들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네 목소리만 내고, 박 터지게 싸우지 말어라. 계속 사유하여라. 고민하여라. 논의하여라. 응? 자기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말어라. 대조성 맞지?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내라. 답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거에 에너지 없는 나라에서는 핵이 필요했죠. 핵 발전소가 필요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싼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때는 핵의 답일 수 있어. 그러나 지진이... 지진이 1년에 열0대퍼씩막 나고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럼 핵이 답이에요?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논의하해라. 싸우지 말고.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논의하해라. 이게 이제 선도 선에 갇히면 악이 된다. 이얘기예요 불교에서.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렇게 뭐냐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지 전부 이런 것에서 갇히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못하냐 몰라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몰라가지고 업을 짓고 재앙을 불러온다 그러면 누가 그렇다? 중생이 그렇다 졸지 말고 따라서 세요 누가 그렇다? 어, 중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처님은 어떤 부인이냐 이 무지 문명을 타파하고, 번뇌를 소멸하고, 일체 지, 일체 견. 그러니까, 이 참, 연부를 그냥 하지 말아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량.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해탈지견이 그거예요. 해탈하니 지견이 열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해탈지견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잘 어렵잖아요 어렵고 쉽지 않고 제가 이해를 하니까 항상 답을 갈구해야 돼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구해야 돼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 어떤 보살님이 어저께 찾아와서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몸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 그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의사가 어, 처음에 갔을 때는 수술해야 된다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수술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 의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때려치고, 본인 생각대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2월달이야, 2월달. 그럼 지금 몇월달이에요? 4, 2, 2, 2월, 3월, 4월, 5월. 적어도 4개월 지났어. 4개월 동안 몸이 아파서 그러고 있고, 전에는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따로 사세요 미련한 곰팅이 이게 미련한 곰팅인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모든 성현은 지혜를 구하려고 했었어서 지혜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절이 다야 지혜를 구하는 곳이잖아요 절에 와서 기도하고 답이 무엇인가 알고 아 그러다도 안 되면 스님한테 물어보고 어? 그래야 될 것인데 4개월 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거예게 중생이라는 거 내가 1년에 한번오신지하 말도 안해왜 부자들이 이럴지 몰라 스스로 무지, 무명 중생이라는 것을 깨끗이 인정해야 돼 깨끗이 그냥 두말 없이 깨끗이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 내가 항상 인정하잖아 나는 항상 인정해 나는 응. 그러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려고 비워내야죠